아 여기서 포션 많이 땡겨가면 안 되는데 자 지금 보스가 아니 몹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이거는 범위기에서 막아주고 아까 기절 세팅 이렇게 한 명만 때리고 아이 파밀라도 같이 오네 야.. 씨, 얘네 왜 이렇게 아프냐 자, 여기서 스킬 쓰지 말고 평타 때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아, 저기서 리셋이야. 한 이쯤에서 붙으면 되겠죠. 기적 치명타 설마, 아까 마석? 티모타 저항 빼서 그러니? 굉장히.. 제가..제가 제가 녹는데요? 아니 아까보다 전투력이 올랐는데 왜더 힘든거 같지? 바디오님 저러로 가주세요 확실히 빼야됩니다. 확실히 아 아까 그거 할때왜 리셋했을까? 아 진짜 생명력, 물리 효과 이거 받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없으니까 너무 쿠션값 너무 든다. 야 해피 도망가냐 이 피? <웃음> 빼자 빼자 빼자 빼자 아 리셋? 어우 깜짝이야 리셋된줄 알았네 아유 어. 너무 아팠고 어? 피 얼마 안남았죠? 저정도면은 만더 최고야. 한만7천 정도. 여기 아슬아슬하거든요. 좀만 더 뒤로 가면은 리셋 되니까 끌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옛날 가디온이면은 여기서 주차 시키면 되는데. 아니 근데 나뭐받아셨다고 피가 다날려갔냐 벌써? 오케이 넘어짐 스킬 빠졌고 어 뭐야 아 끝났구나 가디건은 오오 치명타 오, 연속 두번 제발 길러주 걸려줘 기절 다시 피치로 갑니다 야, 이게 근거리 분들은 지금 이속 상향먹어서 도망갈때 더 좋겠네 아까 세번째 라시트 잡을때 도망가다가 리셋됐거든요 왠지 이속이 느려서 나 따라오다가 리셋된것 같은데 근거리분들은 이 리셋할때는 지금 이속 빨라져서 더 편할것 같네요 아 어디 주차자리 없을까? 어? 이거 컨트롤 가능? 아저 범위공격 다 맞네? 얍, 얍, 얍, 얍. 아 뭐야? 범위 얼마나 큰거야? 일단 그거 기모와서 공격하는 거 그것만 피하면 되겠다 이 나이스. 아저게 기무와서 공격하는 거구나. 범위 너무 큰데. 자, 반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케이 okay, 기절, 나이스! 와.. 포션 벌써 200, 280개? 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어? 안 따라오네? 일단 라시트가 그런.. 어그리 임피션트 갔겠죠? 아 맞아 일단은 리셋을 확인했는데 리셋. 피실컷 빼놓고 리셋하다가 진짜 리셋 때 버리면 안 되니까 아얘 범위가 어디까지지? 시트의 범위를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 가야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 리셋되는 자리를 아직 몰라가지고 일단 이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게좀 힘들어 보이니까 최대한 계단 밑으로는 안 끌고 가도록 할게요. 와 5,200. 비 나이스 와..클이 아직 아프다 버티나요? 한줄까지 버티나? 그니까 한줄부터는 데미지가 더셌었거든요 정확히 치명타가 데미지 두 배나 더셌어요아우 햇빛도 뜨네 아 이제 위험하다 회복량보다 데미지 깎인게더 많네 이렇게 리셋 시키고, 위에서, 이제 위에서 때릴게요. 이제 끌고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피좀 채우다가. 걔를 한 계단 중간 정도까지 올려야겠다. 그래서 좀만 더 올리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더 따라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래서 최대한 한 줄까지 버텨야 됩니다. 천. 한줄다 푸니까 지금 다 박아 넣을게요. 와, 변신해도 깨끗해 뜨네. 안돼 여기서 너무 좀 걸리면 안되는데 제발 좀 걸려라 상태상 이오 역시 데빌체에서 오래 버틴다 미리 도망갈 자리로 이동해놓고 데미지 3000, 3천... 어? 아, 다안 잡아도 되네. 아, 보스 세마리다 반피반 깎으면 되네. 뭐야, 뭐야. 끝이 아니야? 아, 이거 끝인가, 이제? 이게? 설마, 또, 볼수 있다는 건 아니겠지? 마을로 돌아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7망 6장인 마지막 결전이 끝이 납니다.